알겠습니다. 형님, 어, 식사하러 공격 막판 쓰나 아, 한판 공격 막판에 쓰나 한번 들어주고, 자, 검열 오거든요. 소거나 뛰어나, 그렇지 스페셜 바로 임하시고, 점마시고차 마시고. 스페셜 차 마시고. 뭘시기까지 뭐 해주면서 자 적통에 있죠 자, 스나로 정리하셨습니다. 6... 나몇킬 했죠? 6킬 했나 총? 식사하러 가신다던 분이 어떻게 오셨죠?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시간 내 회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아, 30분 뒤에 먹고 온다고. 그러면 저 오늘 35킬 도전할 수 있겠네. 와. 어, 일단 잠깐 야마스 님 안녕하세요. 어, 아, 거물. 타이밍. 아, 모뎀파 할걸 뭔가 좀 느낌이 좀 색다른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예? 아, 아닙니다. 팔려간지 말 이게... 편하게 드세요. 어 실장님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처음이시네, 그러게. 저보다 한 해... 맞아, 제가 한해더 많았죠, 나이가. 아, 댓글 잘 봤습니다, 그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게 첫판이라 살짝 밧점이 났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오 어, 근데 칼로패이인가봐요 살로몬 칼로, 칼로? 또그 당시에 제가 또 삼성 시절 첼시 유니폼에 딱 삼성 밖에 있던 시절에 많이 봤죠 첼시가 또 워낙 잘해 가지고 푸른 심장 거이뭐 이상하게 와, 와 안보여 뭐, 잠깐만 적폐세 잠깐만 아 밝기가 낮았구나 어쩐지 아안 보이더라. 아, 와, 새까만 게 금메 안 보여. 알릴라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미님 퍼플님, 깨병님, 안녕하세요. 모페라님, 리아유, 오케이. 킬하자 킬하자 에임이 조가 이상하다잉 괜찮아 괜찮아 거무던스나고 중크시고 미안하다 하면서 현재 5킬 오야아 이거 문제 나는데 안돼 우와 아니 폭 튕기는 거 알았는데 아. 잠깐 말고 첫판 스나가 나갈지도... 총기상황 없나요? 혹시... 이슬님, 안녕하세요. 피용님,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구독은 꽁짜입니다. 형님, 꽁짜긴 해요. 네. 돈이 안들어가게 합니다. 잠깐만, 오늘 밝기좀 낮춰볼까? 아니면... 이으로무소가겠다 아, 다아나쁘지않 아, 밸쁘지 않아. 지않아 나쁘지 킬, 오, 킬. 예. 모포로살이들트레이그랬나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그 그래. 그그그 원래, 대눕파는각술이 따라줘야 된다니까? 거마, 거만안 가나, 우리? 뭐든 다 허용, 무조건 2 5 오케이. 나온다. 실딸 좋구요. 뒤치기 체크 한번 해주고. 아 제발 빙홀리아샘빙아 영혼의 미가 아 하필 영혼의 미가 아 이거는 솔직히 같이 하는게 아니고 방해한거다 이거 인정? 이거는 무조건 1인분 이야 저. 다 잡은 건데 와. 영포님 안녕하세요 영호님이로써이제 저랑 같이안하는게 입증됐습니다 거의 팀 팀킬 가까운 은을깎기 때문에 이스나이거 괜찮네 아, 오나이스석은이녀심은이녀 아, 가만에갑복빈 스킬 1킬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끝박스안올 거거든요. 오른쪽 녹색 박스. 가비. 어이? 아니면 뭐 AK에서도 괜찮겠다, 이번 검을뭘배어어 아, 이거 잠깐 잘못 선 택했 는데, 아, 절대 절대 일부러 안맞 추고 그런 건아 니고 이상하 네 목표물 을 획득 했 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위. 공격 막판 쓰나 판. 공격 맞은 판에 쓰나 한번 들어주고 수비 가서 바로 돌려. 자, 방금 거물 비었죠. 그렇지. 바로 임하시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멀 시킬까지 해주면서. 자 적통 있죠. 자 스나로. 육나몇 킬했죠? 육 킬했나 총? 스나였네. 나가답이었구만자한 번에 6킬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돌격될 필요가 없죠 지금은 너무 깔끔하고 아, 그냥 거의 뭐 엠버로 탄 튀는 거를 <웃음> 뒤에서 너무 편하게 삼대면 돼요? 아니 돌격이었으면 나가서 그러게 한참 부딪혔을 텐데 이거 너무 뒤에서 그냥 날로먹는데? 저분 밥 드시러 간다면서 그러게요 30분 걸린대요. 김치찜. 우와! 와. 아, 이건 못 피했다. 애술이네요 오늘 은스나 컨디션 나패드. 이거를 진다면 만약에 진다면 어, 3 0킬가 자다단 첫판은 킬당 2,000원인데 19킬 괜찮으신가요? 칼로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 이러면 또 몰라 하지만 이번 피가 너무 좋죠 자 세이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솔직히 현실적으로 30킬은 좀 빡셀 것 같고 한 25킬 만들어봐야겠네요. 호잘 간다 요새. 추초 감사합니다. 알 칼레니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 바로 확인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뭐, 우리 올, 올게요. 가보 갔다. 1,2,4 이기만 하면 25킬 이 사람이 없네요 또 보게 죽기 싫다 이 말이다 어이구야 이거 뭐연 막서로 뭔. 뭐... 아, 아, 이거 너무 빨리 죽었대요, 오늘.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너무 뛰는 거 너무 맞췄나? 오, 이러면 모르겠다. 자, 일단 피가 39.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첫번 미션 나왔다. 아이고 까비. 아이 패배하였습니다. 누군 그만 같아 됐나아 근데 눈이 재밌긴 해. 그 뒤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퉁퉁 쏘고 빠지는. 안 된다. 하하. <웃음> 다시 속으로 속으로는 나이스. 가라미님 만나세요. 어 아니야 이게? 노! No. 아, 문이... 아 일단 첫판 2 6킬로 깔끔하게 <웃음> 첫판 킬당 2,000원인데 바로 26킬 아 30킬 할 뻔했다 이거 근데